자또 이어서 보죠 자 이제 여섯 번째 테마입니다 자, 수업 시간에다 외운 건데 그래도 이제 확실하게 딱 외워두셔야 되니까 다시 한번 보죠 공법에는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게뭐 많이 나오죠 그 계획이라는 건 어느 계획도 다 미래에 관한 계획이고 미래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죠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상황이 자꾸 바뀌는데 바뀐 상황에 그 안 맞는 계획을 그대로 고집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계획이, 전에 수입했던 계획이 지금도 타당한가 여부에 대해서 검토 하라. 이런 얘기예요. 타당성 검토가, 타당성 검토 몇 글자? 다섯, 다섯 글자. 그러니까 다몇 년이다. 2년. 다 5년이에요.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가 3년, 그냥 바로 틀린 걸로 찍으면 되고, 타당성 검토인데 10년, 바로 틀린 걸로 찍으면 되는 겁니다. 타당성 검토는 다 5년이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게 총 여섯 번 나오니까 여섯 군데를 한꺼번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도시군 기본 계획. 두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 세 번째가 성장 관리 계획. 네 번째가 정비 기본 계획. 다섯 번째 기본 방침. 여섯 번째 리모델링 기본 계획 모두. 사람은 좀 차이가 있어요. 수립는 사람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관할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이를 에, 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문장으로 반복되 니까 내용은 계속 같으니까 한 번만 딱 기억해두면 되는 겁니다 여섯 군데를 근데 여섯 군데를 단어로 외우기 어려우니까 에, 두 문자를 따서 외운 거죠 도시군기본계획은 기 도시군관리계획은 관 성장관리계획은 성. 정비 기본계획은 정 기본 방침은 그래서 여기서 기 그러면 이 기가 어느 기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본 방침은 침 정도가 맞겠죠 본도 이상하잖아 방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눈에 탁 띄는 침 그러면 기본 방침 이렇게 생각나겠죠 이건 침이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리 그래서 그걸 두 문자로 기관성 정침 리 라고 이제 한 마리에 딱 외워둔 거고 이거를 외우려고 억지로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한번 가볍게 기관성, 정칩리 외워둔 다음에, 관리계 공부하다가 이 내용 나오면 또 기관성, 정칩리 한번 떠올리고, 성장 관리계 공부하다가 이 얘기가 또 나오니까, 그때 타당성 도료마다 기관성, 정칩리, 여섯 군데다 그때그때 한번씩 떠올리면, 뭐 따로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년과정 수업을 쭉 따라오신 분들은 이미 다 외웠어요. 근데 이제, 새로 하시는 분이라도 한꺼번에 딱 외워두고 나올 때마다 기관성 정침내 이게딱 떠올리면 이 문제가 어디 나와도 똑같이 풀리니까 한번딱 외워두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외우고 끝날 게 아니라 타당성검토나 재검토나 유사한 내용이죠. 근데 5년마다 가는 게 아니라 반기마다 검토를 해야 될게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투기과열지구 재검토 반기마다 재검토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반기마다 재검토하는 것으로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일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은 똑같이 반기마다 재검토를 합니다. 반기라는 건몇 개월? 6개월 말하죠? 그래서 6개월마다 재, 계속 재검토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는 그냥 두 문자로 또 반투, 반조라고 같이 외워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쭉 연결돼서 기억이 돼야 돼요. 5년마다 타당수검타는 거는 기관성, 정침리고, 반기마다 재검타는거두 가지, 반투, 반조.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정비 기본 계 기본 방침 리모델링 기본 계이세 가지 계획은 똑같이 몇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수립을 해요.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 말과 타당성 검토를 5년마다 간다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계획을 2023년에 한번 수립한 다음에 똑같은 계획을 언제 또 만들어? 2033년에 다시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계획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몇 년마다. 10년마다 새로 만든다라는 거고 이거는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수입된 이 계획을 그 내용 중에 뭔가 잘못된 거를 수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당수금토는 5년마다 하는 거고 이거는 계획 자체를 10년 단위로 수입하는데 10년 단위로 수입하는 계획이 정침리죠이제 모아서 기억해두면 <웃음> 다른 데서 10년 단위로 수입한다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군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입한다 마저 틀려 틀리죠. 그 10년 단위 수입하는 계획은 이세 가지가 끝인겁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를 어떻게 온다 정침리. 그래서 10년 단위는 정침리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입하는데 10년 단위가 아니라 5년 단위로 수입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거를 딱하는데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이거를 입에 붙이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단어가 너무 길어서. 그러니까, 이, 이 단어를 속이진 않으니까 그냥 공동구 계획은 5년 단위로 수입한다. 이 정도로 기억해두면 돼요. 공동구 계획은 5년 단위. 그래서 여기까지가 총 12가지 내용이에요. 법조문 12개를 한 번에 외운 겁니다. 일단 타당성검토를 5년마다 가는 거는 기관성, 정침리 6개고, 반기마다 재검토하는거 반투, 반조, 10년 단위로 수입하는 계획 3가지, 정침리, 5년 단위로 수입하는 계획은 공동구 계획.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다가 이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12개를 같이 한꺼번에 싹 떠올리시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자꾸 돌아가면서 나오는 사항이니까 이걸 통해서 다 어디 나오든 똑같이 풀리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보죠. 23의 지문에 이거는자세을 뭐 읽을 것도 없죠. 이따가 타당성 검토가 나왔잖아요. 타당성 검토가 모두 몇 년. 5년인데 10년 나왔으니까 그냥 틀린 거죠. 26회 지문인데 정비기본계에서타당소금토가 똑같이 나왔어요 타당소금토가몇 년마다 5년마다 가는데 여기 3년이니까 이것도 보나 마나 바로 틀린 거죠 이런 것만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웃음>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온다 말이에요 계속 시험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쉬운 내용들이 항상 포함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어렵다고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거는 어차피 누구도 못 풀어요 전국 수석을 노리는 사람도 못 푸는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거를 못 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쉬운 거를 실수 없이 정확히 푸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려운 걸 붙들고 고민하다가 쉬운 걸 찾고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선별하는 게 능력이에요 내가 못풀것 같다 빨리 버리고 내가 풀만한 거면 정확히 풀고 그래서 항상 그게 그걸 구별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 풀기도 어려운 거를 막 풀려고 덤비면 안 되고, 쉬운 것만 골라 푼다. 이 자세로 공부하시면, 공부도 좀 편안해져요. 어려운 거 공부하다가 좀, 읽다가 좀 불편한 것들 나와 보면, 수업시간에 다른 내용이라도, 아, 이거 내가 좀 외우기에는 버겁다 싶으면, 어떻게? 해? 그냥 버리세요. 버리는데 부담 갖지 마. 그냥 버려, 그냥. 그리고 이거 할 만하다 싶은 거는, 정확히 하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굳이 뭐 힘든 걸 붙들고 고민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면 이제 저는 공법을 나름대로 많이 줄였는데 이것도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제 표수서 100, 130페이지인데 그것도 그냥 다 문장으로 해서 정리 했기 때문에 1 3 0페이지고좀더 압축해서 정리하면 한 7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이에요. 그거를 좀 눈에 보이게 좀 편안하게 편집하느라고 한 130페이지 정도 로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엄청 얇은 거죠. 거기에도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불편한 것도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좀 불편하면 어떻게 그냥 버려, 그냥. 버리고. <웃음> 할 만하다 싶은 거. 그거나 열심히 하시면, 아무리 어려워도 20개 정도는 편안한 게 나와요. 그 편안한 20개를 정확히 풀면 다 붙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어려운 거 나왔다고 막 당황할 필요 없고, 그냥 풀만한 걸 골라서 푼다. 이런 각오로 공부하시면, 뭐, 이런 거 나오면 맞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그, 힘들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공부하세요. 네. 2 9회 지문인데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걸 갖고 그 열심히 외운 게 타당성 도전마다 기관성 정책니 반기마다 재금토 반투 반조 이거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는 반기별로 반기마다 계속 재검토를할 거야. 기간을 정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굳이 기간 정할 이유 가 없는 게. 한번 지정한 다음에 6개월 있다가 해지할 거냐 그대로 둘 거냐. 또 6개월 지나면 또해지할 거냐 그대로 둘 거냐 계속 고민할 거를 기간을 정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3년 보면서 3년이냐 5년이냐 고민하다가 3년 아닐까? 이러면서 또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건 이게 3년을 볼 필요가 없어요. 지정 기간 자체가 아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반기마다 재검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이 틀린 거고. 이거는 10년, 공동구 안전 유지관리 계획을 몇 년마다 하는지 몰라도 풀어야 되죠. 왜냐면 10년마다 수립한다는 뭐만 있다. 정칩리가 끝 아니야. 정칩리 세 가지. 그러니까 공동 계획을 몇 년마다 하느냐. 관계없이 10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은 정칩리 세 가지가 끝이다. 근데 그기 하는 게 나왔으니까 틀린 거고. 좀더 정확하게는 공동관 안전 유지관리 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러니까 이 틀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에 외워두면, 이런 것들이, 어, 실수 없이 정확히 풀리게 되는 겁니다. 다음, 테마 7번에, 어, 전부 또는 일부라는 키워드인데, 공법을 또 보다 보면, 수도 없는 전부 또는 일부가 나와요. 근데, 이 단어가 나오면 맨날 고민해. 전부가 맞냐, 일부가 맞냐. 이러다가 맨날 속는데. 예, 근데, 광역 계획권을 지정하는데,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관할구역, 전부의 광역기권을 지정할까요? 일부에 지정할까요? 네, 벌, 벌써 헷갈리잖아.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수 없는 전부터는 일부가 나오는데, 전부냐, 일부냐를 구별해서 풀 거는 여섯 개가 끝이에요. 지구단위 계획이란 이렇게 나오면, 일부, 도시군 기본객 수립 예배 중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 전부 모두, 도시개발 법의 조합은 전부 환지 도시개발법의 토이상한적건 발행은 매수대금의 일부지급. 주택법 전매제한 예외 중에 그즉 전매가 가능한 사유 중에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간다. 해외로 이민간다. 또는 생업성 사정 등으로 짠지역으로 이사갔다. 이럴 때마다 세대원의 일부가 간다. 전부가 간다. 세대원의 전환 전부가 가야 되고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는 주택의 일부가 되는 거고 농지법 농지 소유상한으로 주말 체험농은 1천 미만이고 이때 1천 미만은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는 총면적을 기준으로 따져요. 이거를 굳이 정리한 이유가 여기서는 이걸 물어요. 전부냐 일부냐 물어. 근데 여기 말고서도 또 묻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섯 개를 빼면 모두 전부 또는 일부기 때문에 전부라도 관계 없고 일부라도 관계 없는데 그걸 자꾸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질문을 해보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데 인접한 특광시군의 관할구역 전부의 지정에 일부의 지정에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합니다. 전부의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의 지정할 수도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그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인접한 특별시광역시군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 이건 뒤에 나올 키워드예요. 인접한 지역은 당연히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인접한 특별시광역시군의 전부를 포함을 해 일부를 포함해. 자꾸 고민하잖아. 전부는 너무 심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고민하죠. <웃음> 그래서 그 고민하지 말라고 전부를 포함할 수도 있고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문수가 관할구역에 대해서 계획을 입안을 합니다.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포함하는 계획을 입반할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을 거고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군의 전부를 포함해 일부를 포함해 그렇죠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슬슬 적응이 되는데 자 <웃음> 도시군 도시군 관리객 입안 제한하는 게 있어요. 입안의 제한 그럼 제한이 되면 그 계획을 입반하고 결정하는데 비용이 들겠죠. 그 비용을 제한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때 그 이방결정에 필요한 비용에 전부를 부담시켜 일부를 부담시켜 그렇죠.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킵니다. 이제 자신이 살짝 붙은 것 같은데 고민하지 말란 말이에요. 전부 또는 다 일부예요. 도시개발법에 선소금이 있는데 선소금이란 조성토지 등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는 거예요. 미리.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아 일부를 미리 받아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는 거예요 전부를 미리 받을 수도 있고 일부를 미리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토이상한 채권 있죠 토이상한 채권은 도시개발사업을 수용방식으로 하다가 토지를 수용을 하죠 그러니까 매수를한 거죠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채권이에요 그 채권을 발행할 때 매수대금에 전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해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해 그렇죠 여기서는 속으면 안 되는 거야. <웃음> 다 전부 또는 일부인데, 여기는 구별해서 풀어야 된다고, 여섯 개는. 그 중에 토의상 채권은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채권이에 일부. 그러니까 요거는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뺀 나머지는 다 전부 또는 일부니까. 물론 아닌 게 하나 있는데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 상이야. 황 그러니까 그냥 요 여섯 개를 따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 여섯 개뺀 나머지는 모두 전부 또는 일부다.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구단위 계획이란,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이란, 이렇게 나와야 돼. 지구단위 계획이란. 이때, 도시군 계획 수립자 성적의 전부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고, 여기가, 여기 가서 전부가 붙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포시가 있는데, 김포시 전체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입하면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은 상세한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상세한 계획을 김포시 전체다 수립해버리면, 이제 김포시민들은 다 끝났어, 이제. 그러면, <웃음> 마음대로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획이 정한 그대로만 해야 되니까,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주택을 짓거나, 음식점을 하거나,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해요. 계획이 정한 그대로, 계획이 정한 거축물을, 계획이 정한 층수에 맞춰서, 계획이 정한 형태 색채에 맞게끔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냥 계획으로 일일이 세세하게 정하면 너무 불편해 살겠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김포의 전체에다 하면 되는데 안 되죠. 근데 그와 같은 상세액을, 상세한 계획을 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어 없어? 그런 적이 있겠죠. 그 지역을 정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만 지구 단위를 수입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군 계획 수립된 지역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수입하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하나 이관련해 주의할 게 그 표현이 비슷해서 이제 요 내용과 헷갈리기 쉬운 사항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관련해서 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려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정한다그랬죠그 그 일부가 뭘 말해요 그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구 단위 계획은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일부라는 게 지구단위계 구역이에요. 지구단위계 구역을 수입할 지역을 구역으로 먼저 정해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 구을 수입하게 되는 건데 근데여기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돼 있는데 도시개발 구역이 이렇게 지정돼 있어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죠. 여기 앞으로 상세한 계획을 정하겠어 안 정하겠어? 정하겠죠. 도시개발 사업하려면 도로은 어디다 깔 거냐 공은 어디다 만들 거냐 토지는 어떻게 구획을 할 거고 거기에 어떤 거부를 몇 층짜리로 어떤 식으로 건축하게 할 거냐를 계획으로 상세 정하겠죠. 그럼 상세 정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당연히 수입하게 돼요. 물론 따로 수입하는 게 아니라 실시계획에 포함시켜서 정합니다. 그럼 지구단위 지구, 지구 단위 계획을 수입하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돼야 되잖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도시개발구역 전부에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저 말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도시개발구역 전부에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 전부에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김포시의 일부인 건 여전히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조말과 이 말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란 이렇게 나오면 일부가 돼야 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뭐이 도시개발구역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이걸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됐든 뭐 대지조성사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또는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좀 혼동한 아마 안되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하니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배가 있죠. 원래는 기본계획은 수립할 수 있다가 아니라 수립해야 한다 의문데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배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가 10만 명 이하 시군. 이건 누구나 쉽게 기억하는 사항이에요. 근데 헷갈린 사항이 이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이 관할구역 전부의 일부에 전부에 수립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본계획으로 정할 사항이 이광역도시계획에 일부가 포함됐다. 모두 포함됐다. 모두 포함된 시군. 이 경우는 수립 안 합니다. 한마디로 기본계획이 없어도 광역도시를 통해서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전부 모두 이렇게 나와야지 일부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굳이 기억하는 이유가 기본계획 수입하지 아니할수 있는 예배 여러 번 나왔어요. 그때마다 계속 10만 명 그거 갖고 많이 속였어. 근데두 개밖에 없는데 다시 나오면 여기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속이면 보나마나 여기다가 일부로 넣는다. 일부. 그러니까 광역도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입 안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다 전부 모두 이렇게 돼야 된다. 관할구역 전부에 수립되어 있고 기본결정할 사항이 모두 포함됐다. 그다음에 도시개발조합은 전부 환지가 돼야 되죠. 이건 단어 보면서 이 말이 딱 떠올라야 돼요. 도시개발조합의 첫 글자가 지읒 아니야. 지읒 따라서 지읒자가 돼야 돼요. 일부가 되면 안 되고 전부. 조합 히읏 아니야. 그러니까 히읏자. 환지 방식이 되어야지 수용 방식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어, 조합은 전부 환지다. 이 말을 또 기억을 해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의상한채권 발행은 매수대금의 일부 지급이 돼야 되죠. 전부가 되면 안 되고. 왜냐면 토의상한채권이라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하는 거다. 환지 방식으로 하는 거다. 수용 방식으로 사발하다가 토지를 수용하게 된거 아니에요. 그 대금을 채권을 통해서 지급한 거 아니야 매수대금의 전부가 돼버리면 이러면 환지나 똑같아진다 그랬죠 땅만 바뀐 거지 그러니까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겁니다 전부는 안 되고 전매전 예배 중에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가거나 해외로 이주할 때는 다 세대원 전원이 가야 되죠 세대원의 일부만 가고 그러면서 전매하게 되면 누구나 쉽게 그냥 다 전매가 돼버리죠 식구 한 명만 살짝 보내가지고 아파트 팔아버리고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대원, 다 전원이 가야 되지. 세대원 일부 나오면 바로 틀리게 되는 거고. 근데 그 중에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 이제 구별해 드릴그 배우자한테 그 분양받은 걸 이전하게 되는데, 이혼으로 인해서 이혼으로 배우자한테 이전하는 게 있고, 그냥 배우자한테 그냥 증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혼으로 배우자한테 이전하는데, 이때는 어 주택에 일부만 이전 말이 되는데 안 되죠 한 집에서 둘이 살다가 헤어졌는데 주택의 일부만 이전하면 어떻게 돼? <웃음> <웃음> 그 나머지 일부는 내가 살고 응. 헤어져서 또 옆에서 같이 사니까 이혼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혼을 일한 경우에는 주택의 일부 이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여기 일부라는 말이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배우자한테 어떻게 할때 증여를 할때 증여의 경우에는 주택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돼야 됩니다. 세대원은 전원이고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는 주택의 일부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농지법의 농지 소유상한 중에 주말 체험영농이 목적으로는 1 0 제곱미터 정확하게 는 미만이죠. 1천 미만으로 소유가 되고 이때 1천 미만은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는 총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따로 외워두는 겁니다. 또 나머지 이걸 뺀 나머지는 전부라도 일부라도 다 관계없다. 3번에 딱 정리를 하시는 거고 요거는 한번 떠올려보고 넘어가죠. 금방 키워드를 가려놨어요. 지구단위 계획이란 그러면 여기는 일부가 나와야지 전부가 나오면 틀리게 되죠. 그다음에 도시공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가지 하지 않았다. 인구는 10만 이하다. 두 번째가 광역도시계획이 관할구역 전부에 수립돼 있고, 기본계로 정할 사항이 모두 포함됐다. 이럴 때 예배가 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의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만 사업신인자가 되죠. 그 다음에 또 토지상한 채권은 매수대금에 일부를 지급하는 채권. 그 다음에 전매제한 예배 중에 세대원이 보이면 전화.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는 주택의 일부. 농지 소유상한으로 주말점용 농은 1천 미만. 이때 면적은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는 총면적. 요것뺀 나머지는 다 두게 된다. 다 전부 또는 일부.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서 전부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틀린 거. 일부만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틀린 거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문을 보죠. 27회 지문인데 광역계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강시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고 뭐 여기까지 문제 없죠. 관할구역 일부만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맞아 틀려. 틀린 거죠. 전부라도 일부라도 다 관계없다 그랬잖아. 일부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틀렸겠죠. 24의 지문인데 주택법에 따라 대지종사업직으로 지정된 지역 전부에 지구단위계 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이란 이때는 일부만 나와야 되지만 그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거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문제 아니에요. 이때는 전부라도 일부라도 다 관계없다 그랬죠. 전부는 안된다. 틀린거죠. 3 1일의 지문인데 조합은 도시 개발표 풀다가 조합 나오면 얼른 전부 환지이 말이 생각나야 되죠. 지으자 전부 희으자환지 전부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사업시자가될수 있다. 맞죠. 2 6회지만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를 받을 수가 없다. 있어, 없어? <목소리> 있죠.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당연히 틀린 거죠. 다 주로 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 많으니까, 그, 정리된 여섯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라도 일부라도 다 관계없다. 뭐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나와도 되고, 뭐 전부에 대해서 할수 있다? 맞는 거고,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다 맞는 거니까. 그래서, 여섯 개만 별도로 정리해두면 되는 겁니다. 다음 테마 8번에 그 비용 부담에 가는 건데 공법에는 또수 없는 비용들이 나와요. 계획을 입안할 때 비용 결정할 때 비용 또그 계획을 수립하는 비용 사업을 시행하는 비용 진단의 비용 등등 많은 비용들이 있고 사업 도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그 비용 부담할 사항이 많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를 부담하느냐 이렇게는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에 관한 틀만 하나 딱 기억해두면 되는데 원칙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부담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가 되는 거죠. 여기서 시행자라는 말은 제가 상징적인 의미로 써놓은 거지 꼭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 이것만 한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획을 위반할 때는 그 비용을 누가? 위반하는 자가 부담하는 거고 계획을 결정할 때 비용은 누가? 결정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고 안전 진단할 때그 비용은 진단하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부담한다. 이런 말들 통틀어가지고 그냥 시행자가 부담한다. 이게 가장 이게딱 귀에 꽂히니까 시행자가 부담한다라는 의미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따라서 비용 부담은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가 되는 거고 다만 계획의 위반을 통해서 또는 사업의 시행을 통해서 계획 결정을 통해서 누군가 이익을 볼 수가 있죠. 그 이익을 보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수익자라는 것도 상징적 의미로 써는 거고 그 이익 보는 사람이 뭐 제안을 해서 제안된 대로 계획이 뭐 정해지면 뭔가 이익을 볼수 있잖아요. 또는 요청을 했는데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뭔가 결정되면 이익을 볼 수가 있죠. 또는 그 기타 뭐 제안도 안 했고 요청도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익을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런뭐 도로를 깔았더니 옆 동네 그걸 통해서 이익을 보게 됐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 이익을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익을 본 거고 요 사람들이 부담하게 되는 예배가 있는데 원칙은 시행자가 부담하니까 부담해야 한다고 수익자가 부담하는 건 예배니까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렇죠? 해야 한데 반대를 할수 있다 네요근데 이익 본 사람이 알아서 부담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요 사람한테 부담을 시킬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시험이 나오면 주로 여기서 낸다고, 여기서. 이거는 안, 안, 속여요. 속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면 너무 뻔하니까 잘안 나와요. 비용 얘기는 주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뭘 보고 풀어? 이거 단어 보고 풀면 돼요. 비용 얘기가 나오면 시킬 수 있다다. 근데, 그것도 억지로 속이려고 시켜서는 안 된다. 또는, 제한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어, 실제 막 그렇게 속인다니까 또는 시킬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니까 결론만 딱 기억하면 돼요. 비용 부담 나오면 시킬 수 있다다 그래서 질문 몇개 보죠 23의 질문인데 주민으로부터 이안 제한 받은 자가 제한대 계획 입반결정이 필요한 비용 비용이 나왔어. 제한자에게 부담 시켜야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시킬 수 있는 거죠 여기만 보고 풀면 되는 거지. 시켜야 한다. 이게 아니라 시킬 수 있다. 식구의 지문인데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걸 또 생각하면 속아요. 진단 요청했으니까 비용은 내야 되지 이러면서 속기 쉬워요. 진단 비용은 누가 부담해? 진단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예요. 진단하는 사람이. 다만 진단 요청했고 뭔가 이익을 볼수 있으니까 요청하는 자한테 부담?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시킬 수 있다. 여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28회 지문 도시군 관리계 입반 제한받은 자는 그 입반 결정 필요한 비용을 제한자한테 부담시킬 수 없다? 시킬 수 있다. 계속 시킬 수 있다가 아닌 게다 틀리잖아요 딱 결론으로 여기를 보고 풀면 되는 겁니다 3 0페이 지문에 여기는 끝에가 비용 나왔고 시킬 수 있다. 번나마나 맞겠죠? 확인해보면, 계획 위반 제한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해서 제한된 계획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부담시켜, 일부를 부담시켜. 여기는 관계없다 그랬죠. 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정확히 하려고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속일 때는 이제 전부를 안 된다, 일부를 안돼 이렇게 속이는 거고. 그러니까 전부나 일부 관계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비용 얘기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풀면 되고.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수익, 그 이익을 본 사람한테 비용을 부담 시킬 수 있다. 시킨다라는 거는 누군가를 강제하는 거죠. 네. 그 연관되는 키워드로 강제. 강제는 아무나 하면 되는데 안, 안 돼요. 그누누그 그 누군가를 강제하는 건데 시킬 수 있다, 누군가를 강제한다. 이 취지는 같은 거예요. 근데 강제는 항상 누구만 한다. 행정청만 강제가 가능하다 행정청 아닌 자가 강제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서 행정청이란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장관이라든지 또는 시 도지사라든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국가나지자 지체 기관의 장들 이런 사람들은 행정청이고 따라서 강제할 수 있는데 행정청 아닌 자는 강제를 못해요 그런데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 그래서 강제로 가서 강, 빌린 돈을 강제로 뺏을 수 있어 없어 표정 보니까 뺏을 것 같았고 <웃음> <웃음> 어? 그랬더니 바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가서 빨리 갚아라 독촉하고 안갚 으면 어떻게 그냥 떼이고 말어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가야지 법원 법원 가가지고 어. 이행 판결을 받아내겠죠. 판결서 두고 가서 뺏어와? 그래도 잡혀가요. 이행 판결을 받았는데 여전히 안 갚는다. 이럴 때는 또 법원에 또 가야죠. 가서 강제 집행 절차를 신청을 해.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법원에 집달관들이 나가가지고 집에 가서 막 딱지 붙이고 막 하죠. 딱지가 붙었으니까 이제 내가 집어와? <웃음> 그러면 안된다 내가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딱지 붙여놓고 기한 안갚으면 이제 돕달 같은 데 나가가지고 그걸 공매 붙이죠. 원래는 집어다가 이제 갖다 해야 되는데 보통 뭐 개인집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서 사잖아. 그래서 거기서 그 일부를 뭐 이렇게 또 사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대충 어떻게 처리가 돼가지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빚 갚고 남는 돈은 돌려줘야지. 돈이 남겠어 안 남겠어? 거기까지 갔다는 건 남는 돈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력구제 뭐 이런 게 우리나라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는 무조건 누구만 한다? 행정청만 한다. 여기 에또 키워드로 딱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뭘 강제한다 또는 시킨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행정청 아닌 자가 보이면 틀렸구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또는 행정청인데 강제 못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로 찍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 주의할 거는 시킬 수 있다 라고 나왔는데 앞에가 그냥 시행자라고 나왔어요 시행자 이거는 행정청을 말하는 건지 비행정청을 말하는 건지 특정이 돼 있어 안돼 있어 안돼 있죠 이럴 때는 맞다 틀리다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 이거 틀린 집으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근데 굳이 시킬 수 있다고 라 나왔는데 앞에 가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라고 되어있으면 그냥 틀린 거야 이거는. 시켰는데 행정청 아닌 자가 강제한 거 아니에요 바로 틀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키워드로 기억한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강제는 누구만 한다 행정청만 한다. 행정청 아닌 자가 강제하는 게 나오면 틀렸다. 강제 다른 표현으로 시킬 수 있다 같은 표현이니까 보면 32의 지문인데 여기서 체납 처분이라는 단어가 눈에 쏙 들어와야 돼요 체납 처분이라는 게 뭐야 세금을 내라고 세금 부과를 했는데 안 내니까 어떻게 해? 강제로 받는 절차가 체납 처분 절차 네요 원래는 이제 일반 개인들은 법원으로 가는데 행정청은 직접 강제가 되기 때문에 체납 처분 절차를 통해서 직접 압류해서 자동차 번호판 막 떼버리고 하잖아 다 강제하는 거죠. 그 체납처분 이게 한마디로 강제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돼요. 어렵게 체납처분이 뭘까 생각하지 말고 체납처분 강제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보면 시장문수가 아닌 누군가 시행자인데 행정청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행정청도 아닌데 강제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야. 맞아 틀려. 그냥 틀린 거죠. 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행정청도 아닌데 강제하는구나 틀렸다.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21일 지문에 요 끝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 시킬 수 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행정청이 아닌 자가 나왔으니까 맞는 거로 틀린 거로. 이게 실제 시험장 가서 이게 보일려는 알 수가 없네. <웃음> 또막 읽고 또 고민할 것 같은데, 행정청이 아닌 사업의 신전한 사업으로 인해서 현재히 이익을 받은 자, 어, 현재히 이익을 받았으니까 부담시켜야지. 막 이러면서 걱정되는데, <웃음> 그러니까 키워드가 빨리 들어와야 돼요. 현재 이걸 받았든 뭐가 됐든 간에, 그, 부담 시킨다, 시키는 건 누가? 행정청이. 행정청이 아니니까 예, 틀렸구나.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비용에 관한 내용을 아무리 생각해봐야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보고 이런 식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21의 지문인데 청사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 안 했어요? 근데, 그 체납 처분이니까, 이거 하는 거야? 강제하는 거고. 앞에가, 행정청에 해당이 돼한데 네, 행정청이죠 네. 행정청이니까 강제할 수 있다 없다 진짜. 있다 근데 없다니까 네. 틀린거죠 행정청인데 강제할 수 없다 그 얘기 아니야 틀린거죠 26회 지문에 청상물납벌 자가 납부를 안했어요 시장근수가 아닌 시행자야 그러니까 강제가 돼는데 안되죠 강제가 안되니까 어떻게 하겠어 징수위탁 강제 못하니까 뭐 법원 가서 강제집행 절차 신청하듯이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맞죠 들려? 맞죠? 그래서 어, 다만 이제 징수위탁은 어디, 어디에 어디 나와도 항상 누구한테 한다? 시장군수 게해야 돼요. 시장군수. 징수위탁은 징수를 위탁하는 건 항상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도시개별법이든 정비법이든 똑같으니까 그건 한마디로 기억하는 겁니다. 징수위탁은 다 시장군수 구청장. 그리고 수수료가 항상 몇 프로? 4% 이건 같이 알아야 될 상이고 다음 테마 10번에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그 상에 관한 내용인데 개백을 수입하다 보면 김포시와 부천시에 걸쳐가지고 개백이 수입되는 경우가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있죠 행정구역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나눈 거고 행정으이 인위적으로 나눴어요. 뭐교통상황이 서로 관련되고 환경이 서로 이렇게 산이 두개 지역에 걸쳐있고 항상 이런 상황이 있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여기를 잘 보존한다고 하고 한쪽, 그 한쪽에서는 그한쪽 이거를 산을 깎아서 개발한다고 하고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인접한 지역을 포함할 수가 있다 없다? 있고 두개 지역에 걸치는 사업을 하거나 두개 지역에 걸치는 뭔가를 지정하거나 이럴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인접한 지역을 포함, 그러면, 뒤에가 나올 단어가 있다예요, 없다예요. 무조건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인접한 지역을 포함할 수 없다. 그냥 틀린 걸로 찍으면 됩니다. 왜냐면 공법에서는 다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인접한 지역을 포함할 수 없다. 틀렸구나 이렇게 푸시면 되고. 그래서 그 인접한 지역이 포함됐을 때, 또는 둘 이상의 지역을쳤을 때, 요게 이제 요 내용이 어떤 틀로 정리가 되는지를 틀을 하나 딱 기억을 해야 돼요. 먼저, 어,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또는 어떤 구역을 지정하는데 두개 이상 행정구역에 걸쳐 뭔가를 지정하게 됐다. 이런 경우 또는 인접한 행정구역을 포함해서 계획을 위반하거나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이런 경우에는 요 뒤에 나올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조건 무슨 단어가 나온다? 협의라는 단어부터 나와야 돼 협의. 협의를 해서 응? 무조건 협의해야 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결론이 두개 중에 하나예요. 공동으로 그 일을 같이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냐, 그 일을 할 사람을 정하는 겁니다. 두개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나야 돼요. 공동으로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할 것이냐, 그 일을 할 사람을 정하는 겁니다. 그, 개인들 간에도 그렇잖아. 내가 친구하고 관련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친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겠어? 친구를 찾아가서 협박을 하면 되는데 <웃음> 친구 찾아가서 좋게 협의해가지고 그럼 협의해서 거기 두개 중에 하나는 이 일을 좀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둘다 관련된 일인데 네가 할 거냐 내가 할 거냐 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법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두개 지역 두개행정구에 관련되니까 협의를 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그 일을 누가 할 거냐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누, 누가 할 거냐 정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공동으로 같이 할 때는 여기 공동으로 하는 키워드가 또 따로 정리가 돼야 돼요. 공동으로 뭔가를 할 때는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문제 있어 없어? 없어요. 공동수립 뭐 당연 되는 거고. 공동으로 계획을 이반한다 문제 없어요.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요거는 살짝 문제가 있어. 공동으로 시행하는 데 살짝 문제가 있는 게 친구하고 동업을 했어. 좋게 끝나 안 끝나. <웃음> 친구하고 동업하다가 꼭 원수 줘요. 그래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공동시행에는 틀이 또 있는 겁니다. 공동으로 뭔가를 사업을 시행한다 이때 틀은 뭐냐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웃음> 사업에 능력이 없는 자가 사업을 해야 돼. 사업을 해데 능력이 없어. 혼자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때 그 일을 잘하는 전문가들과 공동을 하는 거다. 그래서 공동시행하려면 요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정비사업 조합이 사업을 잘하겠어 못하겠어? 잘하기 힘들죠. 조합이라는 게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한 건데 그 사업은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고 돈도 없죠. 그러니까 사업을 잘하기가 어렵고 사업을 잘하는 시장 문수 등과 공동으로 공동으로 될까 안 될까 되겠죠. 또는 토지 주택 공사 등과 공동으로 한다 되겠죠. 또는 뭐 건설업자나 또는 등록 사업자 등과 공동을 하겠다. 다 이게 누구야? 사업을 잘하는 전문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은 해야 되는데 능력은 없고. 사업자라는 전문가가 공동을 한다 이런 공동이 있는 겁니다 주택법에 주택조합이 있어요 주택조합이라는 것은 집 없는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하려고 조합을 만는 거예요 한마디로 집 없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죠 모여가지고 땅 사가지고 아파트져서 분양을 하면서 조합원들한테 우선적으로 분양하겠다 한마디로 집 없는 사람 모여가지고 새집지서나눠갖자 이게 주택조합이에요 집 없는 사람들이 모인건데 사업능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사업을 잘하는 전문가 주택법의 전문가는 누구냐면 등록 사업자예요 등록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등록사업자 공동이 되겠어 안되겠어 되는거죠 주택 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주택조합 에서는 이게 제할수 있다냐 해야 한다냐 이게 나중에 따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공동 사업시행의 구조가 이거란 말이에요. 사업 능력은 없고 사업을 전문가와 공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공동은 되는데 예데데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했다. 특별시장도 사업을 잘하고 광역시장도 사업을 잘하는데 공동으로 시행하다가 어떻게 되겠어. 서로 잘났다고 싸우다가 나중에 큰싸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틀리게 되는 겁니다. 또 행정기관 간의 공동 이거 안 돼요 그래서 공동에 관해서는 조틀하나 기억하면서 요 내용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둘이상 행정구에 걸쳤다 인접하기 지역이 포함된다 이럴 때는 항상 뭐부터? 협의부터 해서 두개 중에 하나인데 공동으로 같이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일을 할자를 정니다그 전에 이게 공동으로 키워드마저 정리가 다안 끝났는데 공동수집도 되고 공동위반도 되고 공동시행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 틀에서 되는 겁니다. 근데 공동으로 뭔가를 지정했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틀리게 됩니다. 공동지정 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공동으로 지정했다. 그거 보면서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 지문 이세 줄이라도 거기서 공동으로 지정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두개 이상 의 행정교육을 치면 이게 틀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 협의가 잘 안되면 협의가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잖아요 협의가 되면 그 협의 내용 때라서 뭐 공동으로 하든 아니면 누가 할 것인지 를 정하든 협의 내용들은 이제 정리가 되는데 협의가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계속 싸우고 있, 있어요?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서야 돼 회사에서 직원들이 막 싸워 그러면 말단 적인끼리 싸우면 누가 나서야 돼 부작이든 과장이든 나서야 되죠 근데 이사들이 막 싸우면 말단적 직원이 나서가지고 싸움을 말리다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져요. 그러니까 그 이사가 싸우면 누가 나서야 돼? 사장이 나서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여기서 똑같아. 그 협의가 안 됐는데 같은 도에서 협의가 안 됐다. 그 말은 시장문수가 서로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나서야 돼? 도의사가 나서는 거고 둘 이상 시도에 걸쳤다.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나서게 되는 겁니다. 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웃음> 협의관됐으니까 도의사나 국토부가 계획을 직접 수립했다 맞아 틀려. 틀리게 됩니다. 협의관돼서 국토부나 도의사가 계획을 직접 입안했다. 틀려요. 협의관되니까 국토부나 도의사가 사업을 직접 시행을 했다. 다 틀리게 되는 겁니다. 협의관됐을 때 해결되는 방식은 할자를 정하는 거예요. 할자를 정한다. 회사에도 그렇잖아요. 그 직원끼리 막 일을 두고 싸우는데 그 싸우는 걸잘 들어보면 이 일은 내가 하겠다라고 싸워 네가 해라 싸워 네가 해라, 해라. <웃음> 서로안 한다고 막 일을 미룬다말해요 이럴 때그 과장이나 또는 사장이나 나서가지고 그 일을 내가 할 테니까 싸우지 마라 이럴래라 그렇게 해결될 리가 없죠. 어떻게 해요? 그 정해주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할 일이다라고 정해주는 거죠. 여기 똑같은 거예요. 둘이 막 싸우니까 도의사나 국토부 나서가지고 이반을 누가 하라. 또는 사업을 누가 시행해야 된다. 정해주는 겁니다.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좀 달라요. 여기 이제 처음부터 공동으로 해버리면 할 사람을 정할 수가 없어. 그때 뭐 내용을 정해주는 거고. 그냥 협의는 하고 끝나는 게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 약간 좀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기본 구조는 요겁니다.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같은 도에서 도의사가 둘이상 시도면 국토부가 정해준다. 그 일을 할 사람을 정해준다. 여기 틀이에요. 요 틀에 맞춰가지고, 그, 하나씩 보면, 광역도시계획 수립 관련해서 광역도시계획은 그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관할구역에 속해 있다. 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뭐가 지정돼?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잖아요. 같은 도에서는 도의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해 지정된 광역기관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입하는데 같은 도에서는 누가 시장 논수가 둘 이상 시도에 걸쳤을 때는 누가 시도 의사가 계획을 수립한단 말이에요 이때 당연히 협의할까 않을까 협의를 하죠 근데 광역도시계에서는 획협의해서이 말을 안 쓰고 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공동수입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공동으 수립하는데 말도 안하고 공동 수립할 리가 없잖아. 공동 수립하니까 당연히 수립 과정에서 협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따로 쓰진 않고 그 말을 생각하고는 있지만 내용상 당연히 협의를 해가면서 공동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두개 중에 하나 결론 났잖아. 둘 이상 지역 관련되면 같이 하거나 아니면 누가 할 건지를 정한다그랬잖아요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그 일을 할 사람을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해당되는 시군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그냥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근데 협의가 안 되면 누가 나서야죠? 같은 도면, 도의사, 둘이상 시도면, 국토부 장관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할자를 정해준다 그랬죠? 여기는 할자를 정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었잖아. 여기서 공동 수립하는데 협의가 안 됐다라는 거는, 뭘 갖고 협의가 안된 거예요? 내용에 대해서 여기 어 수립은 공동으로 접차할 건데 누가 할 거냐를 두고 협의가 안될 수도 있고 내용 갖고 싸울 수가 있잖아요. 광역도시경 같이 수립하도록돼 있기 때문에 누가 수립하냐를 두고 협의 가안는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협의 가 갖는 거예요.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그광역기권이 A, B 시, 뭐, 세계, 시군에 관련되는 계획을 수입하는데, 여기서 도로에 관한 방향을 정하다가, 도로가 왼쪽 방향이냐, 오른쪽 방향이냐, 이걸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여기 A는 도로가 이쪽으로 나야 된다, 싸우고, B나 C에서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서로 방향이, 그, 안 맞아가지고, 서로 싸울 수가 있잖아요. GTX 이런 거 갖고 막 싸우잖아. 그 도선이 우리 동네로 와야 된다. 김포 당장 관련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막 싸운단 말이야 이렇게. 이럴 때그 같은 도에서는 누가 나서 도의사가. 둘 이상 시도면 국토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그이 계획을 누가 만들어라고 정해버리면 어떻게 해? 안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내용을 정해주는 거야. 이 내용을. 도로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걸 정해줘. 여기서 손들어서 왼쪽 정해주면 또 썸나요. 그러니까 가운데쯤으로 해라. 이렇게 정해줘 이렇게 내용을 이거 이렇게 따져가지고 조절해서 정해준다. 조정 조절해서 정해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협의가안될때 같은 도면 시장문서 간에 협의가안된 거네요. 시장문서는 협의가안됐을 때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누구에게? 도의사에게 어떻게 한다? 조정을 신청해요. 조정 수립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수립할 걸 정할 수가 없으니까 내용을 정해달라 조정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조정 신청하면 도의사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고민하다가 정해준다 말이에요 이 정해진 이 내용을 다시 반영해서 시장운수가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럼 둘 이상 시도면 국토부가 되겠죠 그래서 시도의사가 협의가 될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한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협의가 됐을 때는 조정으로 가는 거예요 내용 갖고 싸운 거니까 기본계획은 좀 다른데 도시형 기본계획은 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다만 인접한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전부를 포함해 일부를 포함해 전부 또는 일부 관계없다그 했죠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고 인접한 적이 포함되니까 뭐를 한다? 협의를 하는 거죠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협의하라 이말만 두고 있어요 협의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가 없어. 특광시군이 그, 인접한 그 특광시군과 협의를 해야 된다 이 말만 두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을 기억할 때, 도시군 <웃음>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을 기억할 때요 말을 꼭 붙여서 기억한다그랬어요 오로지. 오로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한 거, 오로지. 협의가, 아니, 여기는 뭐, 공동 수입한다, 이런 말도 없어요. 또는, 뭐, 도의사가 수입한다, 이런 것도 없고, 또는, 뭐 국가계 관련되면 국토부가 수입한다, 이런 것도 없는 거고, 협의가 안 되니까 도의사가 나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 말을 붙인 겁니다. 기본객 수입은 오로지 특광실이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여기는? 협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협의만.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협의가 되든 안 되든, 또는, 뭐 인접한 적이 포함됐든 안 됐든, 뭐 국가계 관련이 있든 없든 오로지 특광시수립하는 거고 다만 인접한 지역을 포함할 수는 있고 포함되니까 협의는 한다 그 얘기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이반 관련해서는 그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해서 계획을 이반을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인접한 특별시광역시군을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인접한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할 수 있고, 그 인접한 특광 시군에 관한 도시공간리계획을위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까 틀대로 계속 생각하면 돼요. 그 관계 특광 시군이 뭘 해서 협의를 해서 둘 중에 나라를 했죠. 공동으로 위반할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공동 위반도 되고, 또는 위반할 자를 정할 수도 있는 거고, 도시공간 구체에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같이 모여서 입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입안을 누가 할 거냐, 정할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그, 광역도시권은 다르게, 둘다 되죠. 공동 입안하거나 또는 입안할 점을 정한다. 근데 여기서 협의가 안 되면, <웃음> 협의가 안 되면, 그, 같은 도에서는 누가 나서? 도의사가, 둘 이상 시도면, 흑토부 장관, 계속 반복되는 틀이에요. 그래서 같은 도에서는 도의사가 어, 항상 정해준다 그랬죠. 이반할 자를 정한다. 이반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이상 시대 걸치면 국토부 장관이 이반할 자를 정해서 고시라는 겁니다. 협의가 안 되니까 이렇게 두개 중에 하나로 계속 결론 났는데 이렇게 그 일을 할 사람이 누구냐 이걸 정해주는 거죠. 도시군 계획설 사업 관련해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웃음> 둘이상 특광시군의 관할 규격을 걸쳐서 시행되는 경우가 있겠죠. 네. 당연히 관계되는 특광시군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돼? 네.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한다? 네. 자, 아까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공동, 공동으로 같이 하거나 아니면 그 일을 할 자를 정한다 그랬죠. 근데 공동으로 시행하는 거는 요 구조만 된다 그랬잖아요. 사업 능력 없는 자가 그 전문가와 공동으로 하는 거. 근데 여기는 특별시장, 관광시장 다 사업 전문가들이니까 공동시행은 안 되기 때문에 시행자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협의가 안 되면 같은 도면 도의사가 어떻게 하면 돼? 시행자를 정해주면 되죠 같은 도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이 같은 도 이때는 도의사가 시행자를 지정하는 거고 둘 이상 시도인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일부러 아까 그 틀에 맞게끔 배치를 한 거예요 곧그 똑같은 틀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도시개발구역인데 이건 좀 조금 다릅니다 도시개발구역은 개발구역 지정한 사람이 그 시도지사 대도시 또는 국토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하죠. 그런데 사업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 시도 또는 대도시 에 걸쳐서 지정된다. 이때는 두개 지역 걸쳤으니까 관계되는 시도지사가 어떻게 해야 돼 협의를 해야 되죠. 협의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 협의에서 공동으로 지정하는 건 아예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구역을 누가 지정할 거냐 이걸 정해야 되죠. 이 협의가 안 되면 누가 나서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국토부가 나서야지. 처음부터 둘 이상 시도와 관련된 거니까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나서야 돼요. 국토부 장관이 나서가 지금까지 고지봤은 틀로는 어떻게 돼야 돼? 지정할 자를 정하게 되, 되는 게틀 아니야. 근데 도시개발사업은 그게 다르고, 국토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직접 지정해버려요. 뭔가 좀 다르죠? 이게 왜 그러냐면, 국토개법에서 두개 지역 관련된 것 계속 내용들이 뭐냐면, 서로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서로 안 한다는 거 서로. 왜냐면, 도시개발 입는데 비용만 들어요. 뭐, 거의 수익이 있는 게 아니잖아. 도시군객설사업 도로를 만들어서 팔수 있어, 없어? 못 팔잖아요. 비용 만들 고 수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안 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해라. 라고 정해주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여기좀 달라요. 도시개발 사업은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그러니까 땅 만들어 팔아요. 그러니까 그 신도시 개발하고 막 이런 사업인데 돈이 돼. 한데 돈이 되죠. 서로 하려고 그러겠어? 안 하려고 그러겠어? 서로 하려고 하죠. 서로. 이 개발구역을 지정해서 우리가 사업할 거다. 막 이러겠죠. 이럴 때는 이제 해결 방식이 다른 거예요. 서로 안 한다고 그럴 때는 위에서 나서가지고 누가 해라 이렇게 정해줘. 근데 서로 하겠다고 막 싸울 때는 똑같이 위에서 나섰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둘다 빠져라 이렇게 돼. 서로 하겠다고 막 싸우니까 둘다 빠지고 누가 해? 내가 할 거다 이러면서 돈 되는 건 내가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이 돼요. 여기서도 그 보통은 그할 자를 정해줬는데 돈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토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직접 구역을 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발법에서는 개 국토부 장관이 이 구역을 지정하는 사유를 따로 외워 놔야 되는 거죠. 다섯 개가 있죠. 중앙정기관이 요청할 때, 국가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시도의사간 협의가 안될 때, 공공기관장, 정부출연기관장이 30만 이상으로 구역지정을 제안했을 때,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할 때. 그래서 이걸 따로 외운 거 아니에요.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중앙정기관이 요청했다. 국가가 사업을 한다. 중국이죠. 국토부 장관이 중국과 뭐를 했다. 협의했죠. 협의 내용이 돈을 빌려달라는데 얼마를 30만 원을 어떻게 빌려달래. 긴급히 빌려달라고 협의한 거죠. 그래서 중국 협의 30만 긴급. 그래서 이걸 따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와 다르게 시행자 정해주고 이반을해 정해주는 게 아니라 국토부장관 직접 지정해버리기 때문에 협의가 안 돼서 국토부가 지정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은 틀은 같다가 똑같은 틀인데 다만 협의가 안 됐을 때 국토부가 직접 지정하게 되니까 이걸 하나 주의하시고 그래서 다시 정리 하면 그개별이을 조입하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뭘 지정하다가 그게 두개 행정국에 막 걸친다 말이에요. 인접한 지역을 퍼하고그때는 항상 뭐부터 한다? 협의를 해서 결론은 두개 중에 하나. 공동으로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일을 누가 할 것인지를 정하는데, 다만 공동으로 하는 거는 공동 수입도 되고, 공동 이반도 되고, 그런데 공동 시행은 무조건 안 된다 그랬죠. 사업 능력 없는 자가 전문가와 공동으로. 근데 공동 지정은 아예 없다 그랬죠? 그래서 뭐 지정인 경우에는 공동 안 되니까 누가 지정할 거냐? 이걸 정하는 거고. 사업시행도 두개정구역에서는 공동사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행할 자를 정하는 거고 도시공관리기획은 공동으로 이반도 하고 이반할자 정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광역도시기획은 처음부터 이렇게 묶어버렸기 때문에 그 광역기획권을 지정했기 때문에 모여서 공동으로 수집하게 되는 거예요 그 협의가 안 되면 같은 도면 토의사가 두리상 시도가, 시도면 국토부가 누가 할 건지 이반을 누가 할지 삽을 누가 할지를 정한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은 처음부터 공동수입이기 때문에 수입할 자를 정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어떻게 해요? 내용을 정해준다. 조정을 하는 거죠. 조정, 조정신청.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직접 구역을 여기서 지정해버리는 거고. 약간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요걸, 이 흐름을 결론으로 기억하라 이런 얘기, 틀을. 두 개에서 관련된다? 협의부터 해서. 둘 중에 하나, 공동으로 하체하거나, 뭐그 일을 할 자를 정한다. 협의가 안되면 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정해주더라. 이렇게 이제 틀을 딱 이해하시면 문제 풀 때는 좀 편하게 풀려요. 자, 30일의 지문인데 시장군수가 인접한 지역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입할 수 있어 없어? 있죠. 포함되니까 뭐를 한다.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인접한 도시공기 분격을 수입하면서 해당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한다. 맞아 틀려. 그럼 당연히 맞는 거죠. 24일 지문인데 지문은 길어도 쉽게 판단돼요 사업이 둘 이상 지자체 관할구에 걸쳤어. 그런데 두개 지역에 걸쳤으니까 뭐부터 해? 협의부터 해야 되죠. 근데 여기는 협의가 안 됐대. 그럼 누가 나서야 돼? 협의가 안 되면 그둘이 같은 돈은 도의사, 둘 이상 시도면 국토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시행자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는 면적이 큰 데서 사업을 시행한다 말이 되는데 이건 마치 둘이 모여서 협의하다가 협의가 안 되니까 누구, 누구 머리가 더 크냐. 그것도 또 가지고.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틀렸죠. 네. 근데 이 틀을 모르면 아주 고민스러워요, 이런 게. 근데 틀을 알면 그 어, 당연히 틀렸구나라고 쉽게 판단되는 겁니다. 30페이지 분인데 도시 기반 사업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적이 둘 이상 도의에 걸쳐. 둘 이상 시도에 걸친 거예요. 자, 두개 이제 걸쳤으니까 뭐부터 나와야 돼? 협의부터 나와야 되죠. 근데 협의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 번호만 하나 맞아 틀려. 틀린, 틀린 거죠. 면적이 넓은 데, 에편하 똑같은 얘기 아니야. 넓은 데서 하는 게 아니라 협의해서 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하는 거고, 협의가 안될때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거죠. 32의 지문인데, 도시군객설사업이 같은 도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이상 시군에요 둘이상 시군. 그럼 뭔, 뭔 얘기가 나와야 돼? 협의해야죠. 협의. 협의도 안 하고 그냥 국토부가 막 정해버려? 틀렸죠 일단 협의부터 하고 협의가 안되면 그때 같은 돈이니까 누가 나서 도의사가 정해야 돼요 도의사가 물론 같은데 국토부 요거 보고도 틀린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좀더 정확하게는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내용이 없으니까 이미 틀린 겁니다 자또 다섯 개 했으니까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